엥? 들켰다 <웃음> 안녕 안녕 이렇게 밀착된 민낯은 처음이라 조금 부끄럽군요 이게 조명이 없어요 <웃음> 봐봐 이게 이렇게 치면 저기 틀어놓은 간이조명 때문에 약간 너무 그렇고 얘를... 얘를 키면 밑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그렇고 얘를 키면 역광이 져요 <웃음> 그래서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지금 격리 중에 있고 그 8시 반인가? 그 영상통화로 뭘 맞춰봐야 될게 있고 막 해서 그때는 잠깐 약간 화상회의 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돼서 그 전까지 원래 VR을 좀더 일찍 키려고 했는데 구매하 맞추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뭘 해도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늦고 그거 끝나면 또 너무 늦을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짐부터닥 켜버렸어요 퉁퉁 부었어요 그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막 계속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부은 거야 좀 부었습니다, 지금. 밥 먹었어요. 철판 스테이크 덮밥? 그런 거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약간 버터 향도 나고 짭짤하고 그 옥수수가 버터에 뭔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나가서 먹은거 아니고 이방 앞까지 갖다 드셔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쓱가져가서 도시락으로 먹었어요. 이름만 철판이지, 제가 철판에 먹진 않았어요. 뭐, 철판에 조리를 하셨겠죠? 김치찌개? 맛있었겠다. 제가 댓글을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켜야, 아, 브이앱. 아직도 탭은? 어려워 탭 아니고 뭐야, 패드 음, 음, 음. 부끄럽군 뭘 해야 될지 모르겠... 아! 맞아 오늘 원어스 데뷔 1200일 멤버들 축하 축하 투문들 감사 감사 그리고 또 저희 RBW19분들 뭐 대표님, 이사님, 부모님들 감사 감사 데뷔한지 사실 천일이 넘었다는 걸한번더 새삼 느껴가지고 아, 오래됐구나. 물론 훨씬 연차가 많으신 연차가 높으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 내가 갓 데뷔한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점점 후배님들도 많아지시고 막 선배 노릇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1, 2년 차이는 솔직히 그냥 다 싸그리 다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동기, 그러니까 데뷔하셔도 동기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분들이 저희를 불편하는 기색을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슬슬 각 데뷔하신 분들이 저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이, 떼떼떼 확실히 어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 또 해온 것도 많고 앨범도 벌써 이번에 정규랑 싱글까지 있고 또 해외 앨범도 있으니까 벌써 일곱 번째 미니 앨범이래요 횟수로 4년 차야, 이제 3주년을 넘었어 이거 맞나? 그래도 점점 이제 예전 영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은 성장해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청약 젤리 음, 맛있군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이프로라는 복숭아 맛 이온 음료가 있었는데, 옛날에. 단종됐다, 최근에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 맛이야. 이건 가슴팍에 귀여운 게 있네. 아, 나 이거 입었구나. 이거 하트인데 강아지예요. 일부러 이옷 입었어요. 귀여워서. 건약 컴백 스포?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은 너무 많은 걸 오픈하면 스포 내놔 이렇게 말 그렇게 하면 줄여던 것도 안 준다 혼나 스포 내놔 혼나 스포 주세요 해야지 음. 얼굴이 뺀들 뺀들 깔달걀 같은 깐닭 뺀들 뺀들 깐 달걀 같아 광이나? <웃음> 좋은 거지 매끈매끈 이렇게 거칠지? 나 원래 피부 되게 좋은데 오늘 뽀용뽀용 안하지 너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피부가 거칠어졌다. <웃음> 아니야, 이거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있어서 베개가 제 수분을 다 뺏어간 것 같아요. 스프 내놔주세요. 마려 방구야, 아, 더워 씨. 아이, 스포? 스포? 스포 주소서는 약간 너무 종교적이다 <웃음> 스포 주소서 건이 입욕제 써봤냐고? 아니요 오늘 써보려고요 내일은 공연 전날이라 너무 몸이 풀리면 다음날 너무 긴장감 없이 녹을 것 같아서 오늘 하고 내일 푹 쉬고 그 다음날 빠샤 공연 부실 거예요. 맛있냐고? 응! 원래 한 입에 푹 먹는데 그럼 오래 즐길 수가 없어서 살은 찌고 뭔가 곤약 젤리가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라 원래 그네개 콕! 콕! 이렇게 먹고서 이제 좀 나눠먹는 중이에요 곤약 젤리 몇 봉지 냐한 봉지! 두개 남았나? 되개 남았다. 음 곤약젤리 영칼로리냐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하나에 25칼로리인가봐요 왜 이렇게 뚱뚱해? 아니 왜 이렇게 뚱뚱하니 왜 이렇게 그거야? 비싸? 아니 왜 이렇게 살쪄? 왜 이렇게 열량이 높아? 그치 곤약인데 저는 곤약젤리 복숭아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댓글을 자꾸 이걸 봐야 될지,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네 자고 일어나면 0칼로리? 무슨 소리야, 자고 일어나면 흡수가 다돼 색감이 너무 귀여워. 그 애기 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애기 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애기 볼 따고 먹는 것 같아요. 맛있군 이제 뭐 하지? 나 10분... 10분, 15분 있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를 나가야 돼 가야 돼? 꺼야 돼? 어딜 가진 않고 꺼야 돼, 종료해야 돼너왜 이렇게 말 가보지? 아무도 나랑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지금 오늘 몇 마디 안한것 같아요 뭐 혼잣말을 가끔 하기도 하고 아까 뭐그 스태프분들이 뭐 확인하신다고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그거 몇... 몇 입? 몇 점? 몇 개? 몇 말? 몇 말? 몇 마디? 몇 마디 한거 말고 오늘 말을 많이 못해서 약간 목이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 바보가 됐어. 일본 와 오늘 점심에는 카레 먹었어요. 비프 샤브. 아니, 러피프가 아니라 포크, 뭐야 돼지고기 샤브가 들어있는 카레 먹었어요 약간 쭈글쭈글한 대패삼겹 같은 게 들어있는 샤브였는데 아니, 카레였는데 맛있던데요 건이 연계국어됐다고 no. I can speak English and僕の日本語も上手. 上手です. 꼬리를 못해버렸지 뭐야 입도 싹 닦았고 이제 립밤을 발라야지 이거는 물이에요 물인데 제가 그 보리차, 녹차 막 이런 티백을 몇개 가져와서 한국에서 선물 받은 거 있어서 가져왔어요. 맛 때문에 또맛 때문이죠. 맛 때문이죠? <웃음> 아니 그 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이제 일본에 맛있는 것도 많고 그 뭐야 이제 제가 호기심도 되게 많고 식탐도 많으니까 이제 와서 처음 보거나 맛있어 보이는 건 그냥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해외 가면 처음 보는 음식들 다 먹어보고 막 이러다 살이 엄청 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적당히 먹고 물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물만 먹으면 좀 싫으니까 그래서 물에 뭘 타먹으려고 티백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넣었어요 원래 티백이 여기 이렇게 묶어 놨었거든요 여기에 꿀팁빔 이거 티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큰 데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놔요 여기에 풀려서 들어갔어 세게 안 묶어서 그림자가 귀엽다고? 그거 같다 그 초등학교 학년인데 얼굴이 너무 동그래요 <웃음> 그지시근에 올라온 짤본적 있거든요? 그림자가 동그래 한 밤에 밤아한 밤에 밤에 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나 앞에 보고 있어. 나는 등을 돌리지 않을 거야. 이런 날이면 어떻고 저런 날이면 어때? 내가 위로해줄 수 있을 땐 하는 거지. 그런 기분을.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 그 사람들한테 떳떳하고 그 사람들이 좀더 자랑스러운 그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운 내가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야? 특히, 저는, 투문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자존감 없어 하고, 자신감 없어 하고, 아, 나 이렇게 뭔가 힘들어 하면, 팬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은 거지. 아, 진짜 나를 계속 낮추게 되면, 아 그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낮출수록 제 팬분들도 뭣도 없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이겨내고 계속 좋은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무언가 잘하는 사람이 돼서 제 팬분들을 좀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림들도 힘냈으면 좋겠고 달림들이 대단해야 원어스 팬분들 멋있다 소리 듣는 거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그리고 이 좋은 날 이런 말 하는 게뭐 어때? 좋은 날 제가 이렇게 위로의 한마디 위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한마디를 건낼수 있는 것조차 저한테 영광입니다 오늘 내가 브이 많이 켜서 이 댓글 못 읽어줬으면 어 내가 힘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고마워요 내가 지금 여기 커튼 닫히고 조명 어둡게 하고 있어가지고 나 혼자 감성에 빠졌는 거 같은데 지금 8시 밖에 안 됐지? Sorry 오늘 지구의 날이라고요? 원어스의 1200일 아니고 지구의 날 4월 22일 그러네 헉! 오늘 지구의 날이래 여러분 뭔지 알아요 지구의 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환경 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 안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도 원 없으니까 또 지구의 원 없으니까 뭔가 지구의 날때 컨텐츠라도 찍어서 많은 분들께 지구의 날을 날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V앱이라도 켜려고 했었는데 그날 스케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컨텐츠는 저희가 찍고 싶어요 해도 그 스케줄 상과 회사 아, 상황 상 그게 오늘 진짜 미안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올해 꼭 해야지 했는데 올해도 까먹어 었 언젠가 저희는 뭐 아, 1년에 한번뭐 올해까지만 활동할 건 아니니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한번꼭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아마 불을 끄고 전기를 절약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캠페인이 있는데, 지구의 날에? 맞아, 지구의 날에 플로깅, 이제 조깅하면서 그 쓰레기 줍는 그런 것도 많이들 하시고 조명을 하나라도 꺼, 꺼봅시다 아 켜버렸네 조명을 하나 껐어요 딱 5분만이라도 조명을 끄고 이렇게 지구를 사랑합시다 달림들도 혹시라도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불이 켜져 있거나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이나 어 그런 게 켜져있다 코 전원이 꼽혀있는데 쓰지 않는다 냉장고는 굳이 안 뽑으셔도 그렇다고 냉장고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쓰는 전기가 그렇다 하면 은 전원을 잠시 딱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방불 껐어? 잘했네 근데 달님들이 어, 불을 꺼주는 대신 저를 조금 더 예쁘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불을 켤게요 못 숨겨서 깜짝 놀랐네 v f 한다고 원래 화난 불다 껐었거든요. 최대한 불을 꺼야겠다. 그래서 소등 행사를 한다고 해요. 지구를 위해서 안 쓰는 코드는 뽑고, 일회용품 사용은 지양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요. 쓰레기통은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분리배출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 그렇다고 진짜 막... 할수 있는 선에서 하면 너무 좋고 또막무리하면서까지는안 해도 되니까 생활 습관을 조금 조금씩만 바꿔도 지구가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리수거만 잘해도 진짜 지구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헐, 1201원어스 데뷔 1 2 0일에 지구의 날 겹치는 건 진짜 운명 같다. 아무튼 1201 동안 진짜 많은 일들도 있었고. 잠시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 얼굴 직접 못 보게 되는 기간도 있었지만 또 너무 잘 회복이 되어서 이제 팬사인회는 서로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만나고 이제 해외 공연 투어도 이렇게 점점 할수 있게 되고 또 KBS 뮤직뱅크는 방청이 이제 풀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컴백할 때쯤부터는 달림들을 음악방송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빨리 만나고 싶다 일단 내일모레 하는 공연에서 일본에서 우리를 2년 넘게 기다려주신 달림들 잘 만나고 또 릴리즈 이벤트 하면서또 해외에서 일본에 있는 달림들 잘 만나고 한국 돌아가서 컴백하고 또 한국에서도 달림들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이제 때창도 가능하고 함성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빨리 만나요 곧 팬분들 있는 음악방송은 진짜 오랜만이어서 기대도 너무 되고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팬분들 없이 그 카메라만 있는 그 스튜디오가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아서 되게 낯설 것 같기도 하고 또이 에너지 받을 생각에 또 만나서 같이 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예전 생각이 솔직히 안 나요 어땠는지 아 기억 난다 기억은 나는데 막막 막 선명하게 남은 기억이 아니라 이제 흐릿 점점 흐릿해지는 게 너무 아쉬워기도 하고 제 기억은 나지만 선명하진 않아서 빨리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데뷔할 때만 해도 어, 산옥이 많이 없었어요. 첫 특히 발키리는 이제 신인이고 이러니까 산옥도 많이 없고 세트 산옥도 많이 못했었고. 인데 그래서 아좀 속상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더 팬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랬거든요. 왜냐면 산옥을 해야 저희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아니면 생방 때밖에 못 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저희 막 세트 엄청 예쁜 세트도 많이 해주시고 산옥 글 하는 빈도수도 높아지는데 팬분들을 못 모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요 달림들 우리 산옥서 달림도 오늘 몇백 분 모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저희 팬 마케팅 팀 직원분도 막 열심히 가위바, 가위바위보 하셔서 멤버들 저희 오늘 앞자리에 2분들 모셔요 막 저희 몇분 들어오실 수 있게 됐어요 막 이런 말 맨날 해주셨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산옥 할 때마다 달림들 많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산업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달님들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진짜 기다렸어요. 2년 넘는 시간 동안. 어? 나 이제 슬슬 가야 된다. 갈게, 달님들. 나 일하러 간다. 아 이게 재택근무라는 건가? <웃음> 저는 이제 뭔가 서류나 막 이런 업무가 그 별로 없으니까 해봤자 뭐 인터뷰 질문지에 답변 드리고 저희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텍스트로 전달드리고 뭐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저희 좋은 공연 위해서 회의하러 갑니다 이제 1200일 동안 저희 원어스 이렇게 오늘까지 올수 있게 달님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1200일 그 이상 시간 동안 멤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멤버들만한 사람들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한번더 고맙다는 얘기하러 온 거고 또 오늘 말고도 내일도 나할거 없어 내일도 보러 올게 내일 또 봐요. 이따 버블 할게. 안녕. 천2 0 백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건니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아, 쌩얼인데 좀. 실컷 다 해놓고 웃긴다, 그치? 아, 갸루. <웃음> 안녕. 빠뿅 어떻게 끊이? 어왜안 꺼져? 안녕